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혈액형 상성이론 일곱 번째 시간이죠. 같은 혈액형끼리의 궁합 A형편 B형편입니다. 자, 만화부터 보시고요. 제목은 사랑에 빠지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같은 혈액형끼리의 공합 그 중에서 A형, A형 간의 공합 그리고 B형, B형 간의 공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네가지 혈액형 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내용이 좀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누었어요. O형, O형 간의 공합과 AB형, AB형 간의 공합은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형이 같은 공합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형이 같으면 아무래도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겠죠. 이게 남녀간 관계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혈액형이 자신과 같다면 기본적으로 공감대 형성은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럼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속설에 의하면 같은 혈액형끼리의 궁합은 나쁘지는 않은 정도예요 최고는 아니라는 거죠 중간 이상 예, 그 정도입니다 아마도 신비감은 별로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이성 간에는 그런 감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특히 만남 초기에 같은 혈액형끼리는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편안한 건 있는데 상대적으로 신비감 같은 감정은 덜하다는 거예요 단 AB형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AB형 형과 A형의 궁합은 아주 좋다고 하죠. 이 부분은 다음 영상 A형편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혈액형 궁합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너무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은 혈액형끼리의 궁합 시작합니다. 먼저 A형 남자 A형 여자의 궁합입니다. 내향성 외향성을 고려하면 다음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남자 쪽이 내향적, 여자 쪽이 외향적인 경우가 있고요, 그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둘다 A형인 커플 무난한 커플이에요.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 폭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별로 티안 내면서 서로를 챙겨 주고요 나쁠 때도 그냥 냉전 정도로 지나가죠 막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뭐 이런 경우는 이 커플한테는 매우 드물다고 봅니다. 서로 선을 잘안 넘거든요.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이다 싶으면 그걸 미리 눈치채고 잘안 하거나 혹은 다른 데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충돌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애정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잘안 하고요. 애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백 같은 것도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충분히 친해졌을 때 이심전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가는 말처럼 하거나 농담 비슷하게 하거나 뭐 그런 식이죠. 만화에서도 애 A형 남자 대사가 이거잖아요. 어, 몰랐니? 나너 좋아하는 거. 자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냥 해본 말인지 진짜 고백인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 그게 A형 남자 혹은 A형 여자의 진담이고 고백이라면 그건 절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전날 몇 번인가 거울 보면서 혹은 길을 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준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충동적으로 한건 아니란 거예요. 스쳐가듯이 얘기해버리니까 뭐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커플은 괴팍 A형과 소심 소신... A형이 만나는 거잖아요. 남자 쪽이 소심 A형이라면 좀더 안정적입니다. 지금까지 제 궁합 이론을 보면서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남자 쪽이 내향적이고 여자 쪽이 외향적인 경우를 그 반대의 경우보다 좀더 좋게 봅니다. 그게 요즘 추세이기도 하지만 균형 잡기가 더 쉽거든요. 한쪽으로 안 기울어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소심 A형이 남자라면 그렇게까지 소심하지는 않고요. 괴팍 A형이 여자라면 그렇게까지 괴팍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낫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 남자 괴팍 A형은 진짜 특이한 캐릭터가 많고요 여자 소심 A형은 혼자서 너무 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은 혈액형별 궁합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혈액형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향성과외향성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A형이라도 소심 A형이냐 괴팍 A형이냐에 따라 아주 달라지거든요 소심 A형 궁합이 일반적인 혈액형 궁합 그러니까 속설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괴팍 a형 궁합은 그 속설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수파 그룹에 속하는 내향적 a형 분들은 소심 a형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이성간 관계니깐요 외향적인 분들에게 끌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가 외향적 o형이거나 외향적 a형이거나 외향적 a형이거나 외향적 b형이거나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일단 외향적 o형과의 궁합이 아주 좋고요 궁합 좋기로 유명한 커플이 보통 A형과 O형궁합이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향적 B형, 제멋대로 B형이죠. 제멋대로 B형과의 궁합도 유명합니다. 잘안 맞는 걸로, 잘안 맞는 걸로 유명한 궁합이죠. 이렇게 소심 A형분들은 아주 잘 맞는 경우와 그 반대인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 다 유명한 커플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본인과 같은 혈액형인 외향적 A형과의 궁합과 그리고 외향적 AB형과의 궁합이 있죠. 괴팍 A형, 괴팍 A형과의 궁합입니다. 둘다 괴팍이죠. 자, 이두 가지 경우는 대략 중간 정도의 궁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냥 괜찮은 편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괴팍 A형과는 처음에 자연스럽게 친해지는데 나중에 갈등 요소가 생길 수 있고요. 본인과 같은 혈액형인 괴팍 A형과는 뭐 그런 스트레스는 없겠지만 좀 심심할 수는 있겠죠. 자, 소심 A형의 궁합은 대략 이렇고요. 그리고 소수파 그룹의 외향적 A형분들, 괴팍 A형이죠. 그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A형이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속설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번엔 상대가 내향적인 분들이겠죠. 내향적 A형, 내향적 B형, 내향적 A형, 내향적 O형 이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소심 A형 같은 경우는 O형이 가장 잘 맞았잖아요. 이 경우엔 O형이 별로 안 맞습니다. 속설과는 달라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 편이고요. 자, 괴팍 A형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소심 A형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죠.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을 넓히고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향적 A형이나 내향적 B형 쪽과 말이 잘 통하곤 합니다. 혼놀 A형 혼놀 B형이죠. 이 경우는 연애가 익사이팅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재미는 있겠지만 너무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좀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연애에 있어서는 좀 편안한 쪽을 선호하신다면 같은 A형 그러니까 내향적 A형 소심 A형이 되겠죠. 이쪽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재미는 좀 덜하겠죠. 그리고 내향적 O형이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 괴팍 A형은 O형과는 별로 안 맞습니다. 본인은 처음에 뭐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게 결국엔 본인한테도 돌아옵니다. 만약 본인이 괴팍 A형인데 내향적 O형 선택하신다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세심한 배려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혹시 그런게 하기 싫다 혹은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지신 분들이라면 쉽지 않은 연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엔 B형 남자, B형 여자의 궁합입니다. 일반적인 B형의 이미지가 제멋대로잖아요. 그래서 B형한테는 별로 진지하지 않은 사람 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장난만 친다든가 뭐 철이 없다든가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는 주로 A형이나 O형의 시각에 의해 생겨난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B형 기질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A형이나 O형이 B형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B형이 자신들에 비해서 확실히 제멋대로 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이 친구는 남 생각을 안 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지 않구나. 철이 없구나. 진지하지 못하구나. 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 이미지로만 보면 비형과비형이 만났을 땐 맨날 장난만 칠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만남이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제멋대로 이미지는 남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지 본인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형 자신이 기준이 되었을 때는 꽤나 진지한 사람인 거예요. 본인. <웃음> 그래서 비형끼리 만나면 의외로 진지해질 때가 많습니다. B형끼리는 상대가 제멋대로다 라는 생각을 별로 안하거든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남 신경 안 쓰고 자기 관심사에 몰입하는 말이나 행동 그런 걸 보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때 있는데 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커플 역시 A형 A형 커플과 마찬가지로 좀 심심한 커플인 거죠. 사실 혈액형이 같은 커플은 다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익숙함과 신비감은 반비례한다는 거죠. 혈액형이 같으면 그만 그만큼 익숙한 느낌이 들고 반면에 신비감은 좀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A형, A형 커플은 뭐 신비감 같은 건 덜할지 모르겠지만 안정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B형, B형 커플은 뭐 안정감도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B형은 제멋대로고 남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안 챙기고 그래서 좀 불안정한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런데 B형 본인은 나름대로 남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A형이나 O형과는 좀 다를 뿐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B형은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거의 생각 안 하죠. 그건 맞아요. 그럴 땐 진짜 남 생각 안 하는 비형인게 맞죠. 근데 관심 있다면 생각 꽤 많이 합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비형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 스스로도 잘 몰랐던 부분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상대의 시각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비형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 때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관심 있는 비형비형 커플이라면 이런 부분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커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비형끼리 연인이 된다면 마음이 통할 때는 아주 깊은 곳까지 공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둘다 털털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단 마음이 상했다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드러내는데 이때 아주 심하게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쪽 모두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좀 심한 말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는데 B형은 또 회복력도 그만큼 빠른 편이에요. 뒤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남들 보기엔 끝났다 싶었는데 좀 지나서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경우도 예,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 선을 넘게 되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뭐 뒤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상처를 아예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B형에게도 상대의 어떤 말이나 행동은 회복이 아예 불가능한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불안 요소는 있다고 봐야죠. 이런 점만 조심하면 이 커플은 잘 맞는 편이에요. 무엇보다 비형은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곤 하는데 이 커플은 뭐 그런건 별로 없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정감이 생겨나는 커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비형 남자와 비형 여자가 연인이 된다면 역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남자가 내향적이고 여자가 외향적인 경우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제멋대로와 혼놀 커플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 쪽이 내향적인 경우가 더 좋다고 봅니다. 외향적 비형 여자가 제멋대로라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제멋대로는 아니란 얘기죠. 일방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겁니다. 비형 궁합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A형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내향성 외향성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비형이라도외향적 내양적 비형이냐 외양적 비형이냐에 따라 궁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외양적 비형 제멋대로 비형 궁합이 일반적인 혈액형 궁합 속설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내양적 비형 혼혈 비형이죠. 이 궁합은 속설과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먼저 다수파 외양적 비형 제멋대로 비형니다 네, 남녀 모두에 해당하고요. 상대가 내양적인 분들이 되겠죠. 내양적 A형, 내양적 O형, 내양적 비형 그리고 내양적 A형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경우 중에서 A형과의 궁합을 제외하면 대체로 다 좋거나 괜찮은 편이에요 의외로 의외로 제멋대로 비형이 그렇습니다 먼저 내향적 a 비형과의 궁합부터 볼게요 잘 맞는 편입니다 물론 제멋대로 비형 입장에서는 홈롤 a 비형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궁합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내향적 o형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서로 호감을 느낄 수 있고요 좀 다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맞는 면이 많아요. 중간 이상의 궁합이라고 했죠. 그리고 같은 비형, 내향적 비형, 혼들 비형이죠. 이 궁합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가끔씩 충돌할 때 심한 말만 조심하면 잘 맞는 커플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경우 모두 다잘 맞는 편입니다. 혹시 그래서 비형이 바람둥이라는 오해가 생긴 걸까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확실히 잘안 맞는 경우가 있죠. 바로 소심 애형입니다. 이 경우는 안 맞기로 유명한 궁합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서로 매력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친해지게 되면 오. 오해와 갈등이 생겨나는 커피에요 이번엔 소수파그룹의내향적 B형 혼놀비형입니다. 자,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게 끌리겠죠. 외향적 AB형, 외향적 A형, 외향적 B형, 그리고 외향적 O형과 연결됩니다. 이네 가지 경우 중에서 외향적 O형만 제외하면 다 괜찮은 편이에요. 혼놀비형은 오덕, 덕후기질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관심의 대상을 파고드는 성향이 강합니다. 만약 연애에도 이 기질이 작용한다면 외향적 AB형이나 외향적 A형 쪽에 흥미를 느낍니다. 괴팍 AB형 괴팍 A형이죠.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거나 반하거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재미는 있지만 상당히 자극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같이 있다 보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만큼은 편한 게 좋다 라고 한다면 같은 B형, 제멋대로 B형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한테는 제멋대로 B형이 오히려 더 편하다는 거죠. 익숙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향적 O형과의 궁합인데요. 이 경우는 잘안 맞아요. 사실 오독기질 때문에 괴팍 A A형이나 괴팍 AB형 같은 특이한 사람한테 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외향적 O형은 그렇게까지 특이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만약 혼놀 B형이 O형과 사귀고 있다면 덕질과 연애가 구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업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거에 덕질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성친구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연애는 그냥 연애일 뿐이라는 거죠. 이때 그나마 이성친구가 외향적 비형이라면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이성친구가 외향적 O형이라면 어쟤 뭐하니? 이러는 겁니다. 좀 한심하게 볼 가능성도 있고요. 게다가 혼놀비형은 그렇게 자기 속을 막 드러내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덕질하기 바빠서. 이런 게안 맞는 거예요, 오영 형과는. 그래도 굳이 맞출 생각이 있다면 좀더 열심히 자기 속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 혼놀비용은 일부러 그렇게는 잘안 하는 사람인데 뭐 그러다 보면 성격이 뭐 바뀌기도 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O형, 오형 간의 공합과 AB형, AB형 간의 공합을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